봐 어, 어, 이거다! 자, 자 신년운세 심심풀이용 재미로 봐주시길 네, 응? 이거 응. 신년운세 어떻게 봐? 냐 신년운세가 뭐야? 자, 손 줘봐. 내가 봐줄게, 손금. 어때? 너는 <웃음> 이번에 오. 물을 조심해야 돼. <웃음> 너는 이제 물을 조심해야 돼. 아, 어, 뭐야? 오, 아예 이렇게 써져 있구나. 아. 자, 제 것부터 읽을게요. 네. 방찬, 올해 여러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성격 역시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격이 많다는 거죠? 음. 현실에 보다 더 충실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에 집중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당한다면 이, 이, 결국에는 많은 어.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상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어. 조기해 하거나 다급해 할 필요가 다급할 없습니다 다급할 필요 없어, 마패 기렸다 네, 다급할?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 크게 성장할수 기회가 될수 있는 한 해가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를 잘 다져놓으면 곧 인생의 한 획을 그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음, 아, 좋다는 거네요 자신의 안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생명을 키워가듯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풍성이잘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같아요. 근면한 기본적인 성품 덕분에 평상시 좋은 인상을 주변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 아 내가 좀 한인성하지? 응? 어? 올한 해보다 계획적인 삶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아, 아, 아. 주변 환경이 안정, 안정되어 간다는 것은 보다 네. 큰 것을 얻기 위한 바탕을 닦게 됨을 의미하여 금변화의 바... 그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시초가 될수 있으니 올한 해를 알차게 잘 닦아 나간다면 곧더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 아. 올한 해는 미래를 위해 다지는 한 해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이야 아 감사합니다 나군 강한 난관에서 피해 갈줄 알고 주변의 사소한 변화도 미리 감지해서 그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재치와 융통성을 겸, 모두 겸비하고 있으니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순탄한 해결점을 찾는 대단함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 음. <웃음> 오 뭐야? 음. <웃음> 현재 잘 수능해 가는 해입니다 올해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전보다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음. 동료들과 더 깊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야 좋네 이야. <웃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야 원하는 것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팀 플레이 어. 이전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Yo.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순간이 가까운 시기로 당겨지게 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ow. 바로, 지금보다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Yo.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날 것이, 것이니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Wow. 어, 좋네. 야, 셋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음, 성실해져라. 맞아. 그러니까 <웃음> 우리 현진, 한, 리노는 좋은 인성을 다져라. 강찬은 <웃음> 어. 인생의 한 외걸 듣는 어, 고기를 다져라. 음. <웃음> 오케이. 우리는 좋은 인생을 태어났으니까. 자 우리 하늘가리 한번만 더 할까요? 네 좋아요. <목소리> 한번만. 아 내가 아쉬워갖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2020년에 진짜 다잘될 거예요. 야야야나 아까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오케이 할수 있어 형은 나보다가 그다음. 응. 음. Oh m a 와우 와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어우 진짜 빌날 좋아! 나네 이제 저희 아쉽게도 어, 힐링방에서 아쉽게도. 나가야 돼요 왜요? 안가기 싫어요 또 다음 코너들이 있으니까 네. 어, 함께 이동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웃음> 저희 가봅시다